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백화버섯인데요. 어, 이게 양이 많을 때는 두고두고 이게 다 먹을 때까지 싱싱하게 먹어야 되니까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. 음, 그래서 어, 이게 치킨타월. 뭐 이게 치킨타월 맞지? 이렇게 이거 백화버섯. 근데 꼭 송이버섯 같이 생겼어. 너무 잘생겼다. 이치킨타월 이렇게 싸면은 오래도록 싱싱하니 예, 먹을 수 있어요. 아, 어, 부산 사는 딸이 이렇게 백화 버섯을 보내줬는데요. 제가 이게 딸이 보내준 거니까 두고두고 애껴서 먹으려고 치킨 타올로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잘 했어요. 어, 기비야, 잘 먹을게. 고마워. <웃음> 안녕.